안녕하세요. 사바TV 프로드캐스트 스탈레디션입니다. 전성광입니다. 오늘 사바TV에서는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의 사바 오바마 스톨러지 점성술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2010 2년도 총선에서도 말이죠. 어, 대선에서도 말이죠. 우리 어, 총선에서 말이죠. 손학규 대표님을 스타라이트전 본인이 그당 그때의 지지 응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그때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제가요. 어, 그, 그, 시절에 말이죠. 박근혜 탄핵인의 그 블랙리스트 관리 작성 정치 공적 피해로 말이죠. 어, 선학교 대표님의 지지 응원마저 방해 당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자신들을 말이죠. 댓글 응원 안 한다고 말이죠. 댓글 응원을 할 때까지 그 악독하고 악랄한 불량리스트 관리 작성 피해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그때 당시에, 어, 그때저 어린 우리 아이들, 아들 6세하고 딸 8세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영입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생활도 어려웠는데 말이죠 어, 박근혜 그 탄핵인에게 말이죠 그 블록리스트 권리작성 피해로 정치공작 피해까지 당해서 말입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탈라이트션 본인에게 말이죠. 그 대전지역에 있는 그, 그 무허가 직업속에서 하는 피고 김민아라는 자가 있어요. 그 자를 앞세워서 말이죠. 플랫리스트 관리작성 피해를 억울하게 당해서 말이죠. 교도소에 억울한 수검을 당한 바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무려 5심까지 가는 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1년 6개월이 만료돼서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출소해서 또 상고심 까지 가서 상고심 재판을 했는데 말이죠. 뭐 일부 무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본인은 전부 다 무죄, 무죄입니다. 한게 없어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재심 청구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저는 그렇게 혼자서 피해를 당했지만 말이죠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6세 아들 8세 딸은 말이죠 억울하게 말입니다 1년 7개월 동안 감금돼 있었어요 어디에서 감금돼 있었냐는 말이죠 그 대전시 중국 옥계동, 그 늘사랑 아동보육원에 말이죠. 강제로 그 납치되어서 감금당했습니다. 엄청난 그 정치, 정치공작 피해죠. 억울한 피해죠.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그런 매침을한 적이 있어요. 저 그때 그 시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 를 말이죠. 대전 대흥초등학교에서 대전 옥계초등학교로 강제 전학까지 하고 말이죠. 아빠가 찾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렇게 납치, 감금 당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을 찾는데 말이죠. 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1개월, 7개, 1년 7개월을, 어, 감금 당한, 감금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말입니다. 어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겨우 찾아가신 말이죠. 어떤 아이들이 엄청난 학대를 당했어요. 그곳에서 말이죠. 벌도 받고 말이죠. 엄청난 학대를 당 폭행당하고 그래서 그 자들을 지금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히 김성수 현장에게 고사한바 예, 있어요. 이분들은 말이죠. 아주 이, 이런 아주 나쁜 만행 말이죠. 아주 추악한 만행이죠. 반일륜적인 만행입니다. 저는 스탈레트 전본인은 말이죠. 음, 그분들을 말이죠. 모두 대전 서부경찰서, 서울 중앙지검에 네, 고소장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그런 피해를 주고 있어요.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우치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해서도 그러고 있어요. 약자들 골라서 괴롭히고 말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1970년대 말이죠. 아주 나쁜 관행을 자신들이 해왔던 그런 관행대로 말이죠. 범죄인지도 모르면서 모르고 했던 관행을 지금까지도 계속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 피고 박근혜 탄핵을 말이죠. 2006년 경에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행복한 가정까지 파괴했어요. 그 이유는 말이죠. 자신을 지지응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탈레트는 본인이 말이죠. 고소연 전승왕 본인이 말이죠. 댓글을 좀 재미있게 쓰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닉네임을 댓글 대마왕이라는 닉네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도 했지만 말이죠. 그 전에 어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선 당시로 내려간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 님을 지지하지 않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응원했다는 그런 이유에서 저를 블랙리스트 관리 작성 명단에 올려놓고 저를 피해를 주면 되죠. 제가 블랙리스트 관리 작성 피해자들 중에 가장 악랄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했고 말이죠. 그래서 큰 딸을 엄마에게 보내고 작은 딸과 막내 아들, 아빠에게 각각 양호권을 양육권을 주고 가정 부분에서 이혼을 하게 했던 이유도 이죠 피고의 박근혜 탄핵이니 말이죠 어, 큰 딸이고 자신은 자신은 큰 딸이고 말이죠 혼자였고 또 둘째 뭐 박서영 막내 박지만 이렇게 됐죠 우리 딸 아들 딸하고 이렇게 형제 자매 한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이죠 어, 둘이서 뭐 박서영과 박지만은 어 박근혜 탄핵인 뭐 큰누인데장년인데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라고 그렇게 정보를 입수했어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네들도 그렇게 당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음어 그것은 어 나에게 보복 또 앙심을 가졌던 것도 보복을 하는 것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뭐그 여동생과 남동생에게도 너희들에게 이런 앙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줬던 것이죠. 이제들은 말이죠. 1970년도 시기 오래 묵은 구태연한 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분들 지금 그 에? 뭐 박세영씨도 그리고 박지만씨도 말이죠 똑같이 저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말이죠 약자들을 골라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말이죠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말이죠. 서방세계의 선진국을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에, 선진국 사람들인 줄 알아요. 대전 서부경찰서 강력계 김성수 관장에게 고사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레티 전 본인도 말이죠. 손학규 대표님을 지지, 응원하고 음, 손학교 대표님께서 어, 2020년도 3월 2일날 대통령에 당선되시면 말이죠. 그 뒤에 말이죠. 전승광 본인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러갑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 손학교대표님 그때 2012년도에 계속하지 못했던 지진은 이번에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0년도 말이죠. 3월 2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손학규, 파름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십니다. 저의 예견 여군 말이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세계 서방 세계의 국가에서 말이죠. 어,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을 지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이죠. 어, 선진국의 정치학을 음, 전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이죠. 어, 손학규 대표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대한민국. 급속도로 빠른 성장으로 서방세계와 맞먹는 거대한 통일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의 사바 오바마 스터리지 점성술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이 먼저 캐리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선학교 대표님께서는 말이죠. 1965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1973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988년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7년 8월, 복,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2002년 5월,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1993년 제14대 국회의원,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006년 제31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2008년 2월 대통합민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통합민주당 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2010년 어, 민주당 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2018년 9월 바른미래당 대표에 당선되셨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2021, 2022년 3월 2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2022년에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님 음, 대통령 후보님께서 말이죠. 사산보궐선거를 앞두고 서 어, 현재는 경남 창원시청에서 당선되실 이재환 어, 국회의원 후보님과 어, 함께 지지 응원을 하시고 있습니다. 발음이란 이재환 후보님꼭 승리할 것입니다. 스탈라이전 어, 전성광분이 말이죠. 원작 소설 더 솔즈에서 등장인물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는 이지한 박사님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손학규 대표님 <웃음> 손학규 대표님을 어, 사바 오버 마스털러지 점성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이죠. 어, 먼저 이 컬러 미터별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전성강 본인의 원작 서들 더솔저의 원고 내용 중에 말이죠. 그 등장인물 중에 어, 중요한 인물, 인물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바로 어, 이지한 박사님입니다. 어, 사바TV 프로듀캐스트 어, 파트1에서 말이죠. 설명드린 바도 있어요. 있습니다. 어요있 1987년 7월 20일 MIT공대 경영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리했던 이지한 박사님이 호스트레빈에서 필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32년의 세월이 벌써 올라갔습니다. 이지한 박사님께서 말이죠. 어, 저번 시간에서 삼성 가문의 형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탈렛 스탈렛트 전 본인이 초심영소를 교진했던 바로는 말이죠. 이지한 박사님은 현재 생존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현 회장님의 사촌형입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님에게도 사촌형입니다. 이재현 박사님과 교신으로 생존 확인 중에 알게 된 바입니다. 알게 된 이런 정보이죠. 정보입니다. 그 뒤에 말이죠. 삼성전자 이재영 회장님과 c j 제일재당 이재현 회장님에게 어, 교신을 통해서 말이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촌 형제가 맞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스탈라이 디션 본인은 말이죠. 이재현 박사님과 교신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정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셔서 말이죠. 이재한 박사님께서 북한에 생존해 계신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미국 CIA에서도 에... 그러한 정보를 확인한 정보를 말이죠. 그런 메시지를 교심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르지 월커 부시 프레지던트님과 말이죠. 도날드 전 트럼프 프레지던트님과 말이죠. 버라 히스젠 오바마 프레지던트님과 말이죠. 빌 클린턴 프레지던트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정보. 제가 잘 받아서 말이죠.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환 박사님과 말이죠. 좋은 교신을 자주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재환 박사님께서는 말이죠. 북한에서 핵 물리학을 전공하셔서 북한의 우리아늄 강산, 플로토늄 강산에서 핵폭탄에 그 들어간 핵심적인 종합적인 과정을 진도지휘하고 계신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요즘 어,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가 지금 거의 지책에 와있죠. 지금 말이죠. 그 중요한 북한의 핵폭탄을 제조하는 가장 중요한 유능한 박사님이 바로 이재한 박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이재환 박사님이 지금 음, 북한에서 없다면 지금 핵폭탄을 제조하는 과정도 많이 지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러한 정보를 방송하는 것은 말이죠. 이제 음, 대한민국과 북한이 미국 서방세계의 도움을 통해서 말이죠.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고 말이죠. 그리고 바른미래당 선학기 대표님을 지지 응원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좋은 정보를 사바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것입니다. 이재환 박사님께서는 말이죠. 북한 내에서도 대단한 생물리학 박사님이 되셨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성내에 꼽히 만은 실세가 되셨습니다. 어, 그러한 중요한 정보에서 말이죠. 북한 노동당 내 서열 8위라는 정보를 확실하게 입수했습니다. 사바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뉴스를 시청하시면서 북한의 그 대북관계 중에서 말이죠. 북한의 에핵 우리 아님 광산에서 핵폭탄을 제조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시청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얀 유니폼을 입고 말이죠. 어 장화까지 연결된 하얀 유니폼이죠. 하나로 통일된 하얀 유니폼에 이렇게 머리에도 캡을 쓰고 말이죠. 방독면을 쓰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몇 분의 그핵 물리학자들이 그핵 제조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있죠? 그 영상에 있는 그, 그분들을 함께 그핵 폭탄을 진도 지휘하는 분이 바로, 1987년 7월 20일 필압된 이재현 박사님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말이죠.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실사가 되셨습니다. 이지환 박사님이 말이죠. 북한에서도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유능한 핵물약 박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말이죠.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말이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인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그리고, 김정숙 영부인 여사님하 CJ그룹 제일재당 이재현 회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 SK그룹 최태훈 회장님, 현대자동차 정몽준 대표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님, 신격호 총수님,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님, 대한항공 조양호 총수님, 그리고 LG전자 구강모회장님 기아자동차 정문고회장님께서 말이죠. 어, 대한항공 어, 조원태 사장님, 힘을 합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김혜정 부부장님, 그리고 김정철 노동위원장님, 김영남 상임위원장님. 이설지어서 비밀 회담을 갖고 북한의 이재한 박사님을 송환해서 오시고 오신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비밀리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개입해서 말이죠. 현재 비밀리에 추진 중에 있다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재한 박사님께서 말이죠.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시면 말이죠 북한은 말이죠 자연스럽게 핵폭탄을 무장해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대한민국에 말이죠 아인슈타인 같은 박사님과 동일한 핵폭탄 물리학 박사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죠 이지한 박사님 오시는 비용은 되겠죠. 그렇지만 걱정 마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그룹, LG전자, 롯데그룹, 대한항공, 하나그룹 기아자동차와 미국의 애플사, 애플사입니다. 일본의 도요타, 일본의 혼다사, 영국의 아우디사, 프랑스의 시트루엥 자동차, 독일의 벤츠 자동차사, 또 독일의 BMW 사, 어, 또 프랑스 샤넬 사까지 말이죠. 루이비통, 이탈리아 루이비통 사까지 말이죠. 힘을 합쳐서 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말이죠. 세계의 어, 기업인들이 말이죠. 유명 기업인들이 힘을 합쳐서 핵물약자 이지환 박사님을 소환하, 소환하신다는. 비밀리에 추진 중에 있다는 이런 정보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말이에요. 지금 승환 작전을 하고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영 회장님 말이죠. 네, CJ제일재당 이재현 회장님과 s k 그룹 최태원 회장님 대한민국 기업 총수님들과 바로 미래당 선학규 대표님과 함께 비밀리에 북한에 방문하신다면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과 이설주 영부인 여사 김여정 부부장님 김정철 노동위원장님 김영남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북한 백두열통을 비롯해서 북한 상류층 노동당 간부들에게 선물할 고급 물류와 북한 국민들에게 선물할 물류를 가득 실은 대형 탑차 트럭이 대한민국에서 공수한 최고 물류를 짓고서 말이죠. 그러한 수백 대 탑차 트럭이 북한으로 비밀리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요한 건 말이죠. 또 다른 수십 대는 말이죠. 현금 미화 달러를 가득 실은 대형 탑차가 말이죠. 북한으로 갈 것입니다. 1987년 7월 20일 MIT 국내 경영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던 이재환 박사님. 32년이 지난 현재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핵폭탄의 종합적인 모든 제조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핵물리학 박사님이 되셨다는 거. 여러분들 몰라셨을 겁니다. 북한에서도 노동당 서열에서 말이죠. 순위에 랭크 되셨다는 정보, 확실합니다. 노동당 서열 순위 8위에 랭크 되셨습니다. 현재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미국 CIA 정보입니다. 이재한 박사님꼭 성화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파트원 방송에서 이재한 박사님이 압복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삼성전자에도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어, 대한민국과 삼성전자에서도 비밀리에 추진한 프로젝트가 미래를 보고서 말이죠. 그 바른 미래를 보고서 추진한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지한 박사님과 박사님의 아버지 이지한 박스님, 박사님의 어머니께서도 32년 만에 북한에서 상봉하고 대한민국을 함께 오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필압되었던 이지한 박사님과 동명이신 바른미래당의 이지한 국회의원 후보님께서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꼭 좋은 승리를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의 사바하 오버 마스톨러지 점성술 사주를 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의 사바하 오보마스톨레지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 말이죠. 정성술을 보기 위해서 초심량술로 기운을 보겠습니다. 잠시 좌선을 하겠습니다. 다른 미래당 손학교 대표님의 사바하오버마스톨레지 점성술 사주를 보겠습니다. 손학교 대표님께서는 말이죠. 1947년 11월 22일 출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초신용술로 볼 적에 말이죠. 제가, 음, 손학교 대표님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영령을 봤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이죠. 아버님과 어머니의 정성과 기원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이죠. 지극정성과 사랑을 손학규 대표님께 담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손학규 대표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작고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대부 가문의 비녀를 꽂고 있었어요. 계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말이죠. 에, 보아서 명문가의 출생이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아버지 께서도 말이죠. 아버님께서도 명문가의 출생으로 학문이 대단히 깊으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령이 에, 손학 손학교 대표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손학교 대표님의 뒤에서 말이죠.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음, 손학교 대표님의 어머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손학교 대표님의 곁에서 보살펴 드리고 있었고요. 그, 그 생전에도 말이죠. 보살피시고. 손학교 대표님의 아버지께서는 보니 부친께서는 조금 뒤편에서 손학규 대표님의 죽음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시는 이런 모습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가문은 대단한 분홍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굉장한 재산가의 가문에서 탄생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님과 가장 잘 맞는 가장 좋은 기운이 상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점성술을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좋은 점성술과 좋은 기운을 보기로는 말이죠. 몇분안 계십니다. 몇분 계시지 않습니다. 그 중에 손학규 대표님이 오늘 굉장히 좋은 기운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순학교 바른미래당 대표님의 어머니의 정성과 아버님, 후친의 정성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순학교 대표님께서는 말이죠. 간문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성명학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말이죠. 부모님의 대단한 사랑과 정성을 받고 성장하셨습니다. 다시 이렇게 봐도 또 똑같이 나타납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자제분들께서도 그러한 기운이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귀인과 함께합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소속되어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큰 인물로 어 당선이 되십니다. 대한민국 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십니다. 수학교 대표님께서는 어, 그러니까 말이죠. 바른미래당이 예, 이렇게 창당되고 말이죠. 바른미래당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 뜻은 대통령이 되신다는 것이죠.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이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실 것입니다. 그런 과정은 말이죠. 조금의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이죠.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이죠.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거대한 재산과 서류, 증권, 유가증권, 부동산도 소유하게 됩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성명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명학을 한번 보자면 말이죠. 거대한 저택에 거처를 옮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화학과 권력의 첫번째가 된다. 권력의 거대한 축배 잔에 가득 채운다. 운명의 여신이 손학규 대표님과 평화를 지켜본다. 이렇게 거대한 통 거대한 평화, 통일 한반도 까지 함께하십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2022년, 20,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좋은 운이 가득 찹니다. 모든 좋은 운이 이번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손학규 대표님 곁에 네. 함께 할 좋은 운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운명이 말이죠. 손학규 대표님 곁에 이미 오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2020년 3월 20, 3월 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실 것이 확실합니다. 어떠한 여성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여성이 힘을 보태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이 영부인이신 여사 부인이신 이은영 여사께서는 영부인이 되실 운명이 맞습니다. 그러한 좋은 운명이 좋은 행운과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푸른 농토에 모든 작물이 풍성하다. 라는 정성들의 전개와 담겨있습니다. 행운의 여신과 여인이 있으니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이고 아이들에게 넉넉한 양식을 줄수 있습니다. 가족과 가정이 평안합니다. 정성을 다한다면 손학규 대표님에게 좋은 행운이 항상 함께 할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손학규 대표님의 계절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인연이나 아내의 좋은 기원이 기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인연이나 아내의 좋은 기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승진 승리, 합격, 소망을 이룹니다. 사바 오버마스터러지 카드 점성술의 점계를 보겠습니다. 습한 기운을 물리치고 혼돈과 어둠에서 질서와 정의와 질, 질서와 정의를 상징하는 빛이 생성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상의 정성을 다해서 천도제 불공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파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더 좋은 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의 조상들이 파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에게 좋은 운을 점지해줄 수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조상에게 불공이나 치성을 원리한다면 조금 멀리하실 필요는 없고 말이죠. 불공이나 치성을 하신다면 항상 좋은 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낙내자연재 또는 바다, 강, 물, 산등 모험이나 여행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의 신, 사냥, 지혜 신과 함께합니다.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님에겐 연인의 친구와 사랑할 수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좋은 운명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좋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대표님에게 응원하고 항상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이 상생하여 모든 좋은 눈이 본래대로 가해 던 것처럼 말이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청와대에 가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범계이신 모든 애군을 물리치는 모든 좋은 운세가 있습니다. 탄탄하게, 후세하게까지 눌릴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운명은 모든 것이 비켜갑니다. 확실하고 정교하게 비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르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의 성명학 중에 규는 말이죠. 왕권과 권력 번영을 상징합니다. 햇빛과 온화한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성명학입니다. 거대한 권력의 잔에 권력과 재산이 가득 채워집니다. 운명 여신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말이죠, 형제의 우애가 좋은 다복한 성실한 형제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가정이 일어서고 행복을 유지합니다. 바른미라당 손학규 대표님께서의 바이오리듬은 말이죠. 어, 모든 것이 정밀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말이죠. 모두 어, 조화롭고 상서롭게 에, 바이오리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굉장히 좋은 바이오리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저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대단히 좋습니다. 발음이라는손학교대님의 바이오리듬보다 좋은 바이오리듬이 다시는 상, 생성되지 않을 수 있, 있을 만큼 말이죠. 가장 좋은 바이오리듬입니다. 어, 손학교대님의 건강운도 말이죠. 어, 가장 좋은 바이오리듬이 상생하는 조화로운 이치처란 말이죠. 대단히 좋은 건강하신 기운이 항상 함께합니다. 순학규 대표님의 계절은 말이죠. 합격은 어... 어... 계절은 말이죠. 손학규 대표님께서 2020년 3월 2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실 네. 것입니다. 그래서 어, 봄과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봄과 가을이 좋았는데요. 어, 2020년 3월 2일이면 봄입니다. 그 봄의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2020년 3월 2일 봄에는 말이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실 것입니다. 바로미래당 손학기 대표님이 대통령에 당선되실 것입니다. 스탈레디션 본인의 미래의견은 절대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모두 적중했어요. 좋은 귀인을 만나서 모든 것이 있던 곳으로 또 왔던 곳으로 가는 것처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대통령님이 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광고방송, 광고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광고방송을, 이 방송을 마치는 시간에 말이죠. 항상 에너지가, 아, 이렇게 소비되죠. 빠집니다 야식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야식 필요한 시간에는 에너지를 충전하기 좋은 보양식은 말이죠. 역시 치킨이 최고입니다. 치킨은 말이죠. 단백질을 빠르게 흡수해서 어, 체내 에너지를 축적하고 말이죠. 그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스타레에서 본인도 말이죠. 에너지가 많이 빠지고 원하는데요. 운동도 많이 해서 말이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 때마다. 치킨을 많이 먹고. 콜라, 콜라, 맥주는 안 먹어요. 콜라야 먹습니다, 콜라. 술은 안 먹는데.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사바 TV 브로드캐스트 방송 파트 1에서 말씀드리려고 있습니다 대 전, 지역 최고의 치킨은 페리카나 치킨입니다. 베리카나 치킨 오랜 전통의 깊은 맛 최고의 치킨 명가 최고의 치킨 브랜드 베리카나 치킨입니다. 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푸짐한 대전 정통 치킨 애궁이 치킨입니다 애궁이 치킨 제가 애궁이 치킨 자주 먹는데요 굉장히 푸짐해요 굉장히 3일 먹어야 돼요 애궁이 치킨이 이, 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단단지 있죠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다음에 제가 집을 지면 이렇게 예쁜 조그만 집을 아담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애꿍이 치킨 대십시오. 대전지역 최고의 치킨은 또 있습니다. 역시 깻잎 두마리 치킨이 최고입니다. 정성이 담긴 종합 선물세트 치킨 깻잎 두마리 치킨입니다. 깻잎 두마리 치킨 종합선물세트예요. 애궁이 치킨은 굉장히 푸짐하죠. 깻잎 두마리 치킨은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정성이 듬뿍 담겨있어요. 모든 치킨다 정성이 담겨있지 않말이죠한번 어. 놀랐어요. 예, 정성이 듬뿍 담긴 종합선물세트 치킨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맛을 보고 들렸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 충주, 충전이 필요한 이 시간이면 말이죠. 대전 지역 최고의 치킨 브랜드, 이세 곳의 치킨을 애용합니다. 저는 3일씩, 3일씩, 한 이틀 먹습니다. 3일은 아니고 이틀씩 먹습니다. 세 마리 말이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바 브로드캐스트 바름미래당 손학규 대표님의 점성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